자 이제 비트 플레이어 앱 사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록색 버튼을 클릭하면 웹 플레이어가 이렇게 열리게 되고요. 이웹 플레이어를 통해서 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플레이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웹 플레이어는 열리면서 자동으로 영상이 재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잠시 멈춰놓은 상태고요. 영상을 재생하기 위해서는요. 왼쪽 아래에 있는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을 되겠습니다. 재생이 되고 있고요. 요거는 앞으로 감기. 요거는 뒤로 감기. 되는 거고요. 최초에 열리면 100% 크기로 열리게 되는데 화면이 좀 작다 싶으시면 상단에 있는 100%, 150%, 200% 그리고 풀 전체 화면을 클릭을 하시면서 영상의 크기를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례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100% 상태고요. 자, 150% 조금 더 커졌죠. 그리고 200%입니다. 조금 더 커졌습니다. 자, 풀 화면, 전체 화면 해보겠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영상이 재생되고 있습니다 전체 화면 종료는 Escape 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생 속도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1.0이 표시되어 있으면 정상 속도로 재생되고 있다는 말이고요 1.2로 선택하는 순간 20% 빠르게 진행되는 겁니다 1.4는 그 보다 더 빨라질 거고요 2.0이 되면 두배의 속도로 영상이 플레이 됩니다 1.0에서 플레이를 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1 0이고요 자, 1.6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저번에 2.0 갑니다 다시 1.0 가겠습니다 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영상이 플레이 되는 속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구간반복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구간반복 이 아이콘을 처음 누르시면 구간반복 시작점이 설정되는 거고요 한번더 누르시면 반복점이 설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두 지점 간을 계속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더 클릭하면 구간반복 해제가 됩니다 자 직접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점을 누르시고요 연주의 관점에서 다시 정의를 하면 음악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까지 반복을 하면 다시 정의를 하면 음악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그거를 연주의 관점에서 다시 정의를 하면 음악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이제 제일 자, 이렇게 게 이제 이 제일 자 구간 반복되는 걸 확인하실 네, 수가 있고요. 한번더 클릭을 하게 되면 해제가 됩니다. 음악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말이죠. 음악은 뭐라고요? 그렇죠. 음악은 타이밍이다 이 말을 정확하게 외워 놓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구간반복 해제된 상태에서 영상이 진행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정 지점에 북마크를 해놓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북마크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 지점에 북마크가 지정이 되고 그 지정된 시간이 상단 위에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게 지금 2분 9초에 하나 북마크가 되어 있고요 이동해서 다른 곳에 가서 북마크를 한번더 클릭을 하면 하나가 더 생기면서 보시면 보시면 5분 28초에 북마크가 하나 또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2분 9초라고 적혀있는 북마크를 클릭을 하시면 2분 9초로 옮겨가 있습니다. 다른 북마크로 이동하고 싶으시면 또 다른 북마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자 다시 5분 28초의 위치로 온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서 볼륨 조정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 들렸다가 그렇죠. 음악은 크게 들렸다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트 플레이어는 처음부터 차례대로 자동으로 재생이 되게 되어있는데요. 중간에 특정한 강의를 내가 보고 싶다 그러시면 그 특정한 강의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열리게 되어있습니다. 북마크를 지우실 때는요. 북마크 옆에 있는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PC용 비트플레이어 어플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